네 안녕하세요 찰스의 앤디 원장입니다 <웃음> 처음에는 진짜 상 받을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첫 출전이기도 하고 포토슈팅을 시작한 지 거의 몇 개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또 서프라이즈 <웃음> 그라피상? 와 이건 뭐예요? 월간 백바의 3개월은? 와칸? 아, 와칸? 어이 정도까지 줄는 정말 몰라. 너무, 너무 감사합니다. 시대 흐름에 좀 맞춰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게참 이렇게까지 될 줄은 너무 몰랐습니다. 올해 제가 그래도 포트슈팅 쪽으로 좀 몰입을 해보자라는 그런 노력이 또 이렇게 결과로 나와주니까 모든 게 너무 감사할 따름인니다 2021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음. 양미 환장님? <웃음> 제 포토슈팅의 롤모델이에요 네, 국내에서 또 가장 영향을 갖고 계시고 글쎄요 또 의외로 또 많이 점수를 안 주셨을 것 같기도 한 분이시기도 한데 또 태효 원장님 같은 경우도 이두 분이 저한테는 가장 포토슈팅에서 제일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신 분들이시라서 아무래도 두 분이 그래도 좋은 점수를 주시지 않았을까?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점수 공개되지는 않죠? 몇 년? 그래서 저는 되게 짧은 시간에 사실 결과를 본 거라 어, 그 아, 저는 네. 한 5년 이상은 좀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, 한 1년 이렇게 준비하고 2년 차에 뭐 하고 3년 차, 4년 차하그래서한 4, 5년 차쯤 됐을 때 항상 양리 형님만큼 <웃음> <웃음> 5년 후의 라이벌이요? 5년 후의 라이벌은 태형이가 얘기지 않을까 싶었데 <웃음> <웃음> 포토옥스는 제 2의 전성기야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끝났습니까?